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이번 저번 영상 이어서 글레어 만년필 잉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 글레어 만년필을 리뷰하면서 원래 같이 이 잉크도 리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대본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웃음>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마구잡이 놓다 보니까 6분이 넘어갔더라고요 6분이 넘어가고 해서 제가 이건 만년필 잉크 리뷰는 따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은 핑크 자체는 뭔가 없어요. <웃음> 정말로 상자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자 자체에는 진짜 별다른 뭔가가 없습니다.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를 전 찍어봤는데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지더라고요. 어...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지고, 뭐, 그 외에는 딱히 거포장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겉포장에 또그 눈에 띄는 부분이 딱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오픈이죠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회사 제품 네 파커 회사 제품의 클립 부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 인도? <웃음> 하면서 네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포장을 뜯어서 안에 보시면 다른 만년필인크와는 다르게 플라스틱 병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소리도 들어보시면 이십이지만 플라스틱 병이에요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병이고 이걸 뚜껑을 열어보시면 안에 마귀가 이렇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마귀를 열어서 안에 잉크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마이필 잉크 자체가 냄새가 진짜 역해요 냄새가 거의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냄새가 잉크에다가 식초 썩은 거를 썩은 느낌의 느낌의 그런 그런 느낌의 냄새가 나요 <웃음> 그러니까 잉크에다가 썩은 식초를 넣으면 이런 냄새가 나겠구나 싶을 정도의 냄새가 나요 이게 뭘로 만드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공식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공식 사이트에는 전부 인도어더라고요 영어를 지원하긴 하는데 영어는 제가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 보기에는 아마 천연 색소를 뭐 넣었다. 뭐라 뭐라 뭐라 뭐라, 뭐라 적혀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치고 냄새가 너무 역해요. 계속 조용히 덮어두고, 안 됐을까? 제가 무려 5개월 만에 발견한, 오 여러분 사용설명서를 제가 무려 3개월 만에 발견했어요 <웃음> 이 많은 필해자지 거의 한 3개월 4개월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와 이건 따로 해석을 해서 제가 영상 올릴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이거 잉크 자체의 성능도 봐야겠죠 잉크 자체는 솔직히 무난무난해요 어,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아시겠지만 잉크 발색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왜 잉크가 갑자기 안 나오니 종이를 조금 갈아서 잉크의 발색 정도는 상당히 좋고요 잉크 번짐도 없는 편이에요, 거의.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잉크 자체가, 이렇게 번짐, 물기가, 그러니까, 셰퍼, 셰퍼 잉크 마냥 물기가 막 많아가지고, 뒷면에 비치거나 하는 증상은 없어요. 하지만, 최대 단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냄새예요이 냄새가 어떤 정도냐면, 제가 이, 제가 만년필 자체를 하루에 10자루 정도로 바꿔가면서 써요. 10자루 정도 바꿔가면서, 제가 듣는 강의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만년필로 모든 필기를 해요 근데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쓰게 되면 종이에 쓰게 되면 냄새가 빼요 <웃음> 종이에 종이에 이 특유의 특유의 식초 썩은 새가 빼요 빼어 가지고 냄새가 나요 진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만년필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이 잉크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 잉크 자체도 솔직히 뭘로 만들어졌는지 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 물론 자료조사를더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유튜버로서 <웃음> 아무리 찾아도 이 잉크에 대한 설명은 찾아도 찾아도 찾아도 안 나왔기 때문에 포기를 하였고요 리뷰 영상에 그러니까 외국리뷰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 이 잉크에 대한 리뷰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찾아서 밑에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직접 해석 해석 해석 해석을 해주세요 전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아 힘들어 <웃음> 사이트 주소는 제가 알아요 근데 사이트 주소는 안에 있는 그 인도라든가 영어 번역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예, 조금 워낙 난해한 문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조금 이야기가 밖으로 샜는데 잉크 냄새가 상당히 역해요 그러니까 잉크의 성능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쓰면 만년필 자체가 성능이 안 좋아서 잉크가 잘안 나오는 겁니다 네 잉크가 이런 식으로 잘 발색도 좋고 상당히 발색도 좋고 뭐 뒤에 비침 형성도 없고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만년필촉촉 촉 부분을 여기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나요 이 사간식초 냄새가 나요 사간식초 냄새가 나고요 여기 공책에서도 사간식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잉크를 별로 즐겨 쓰지는 않습니다 네만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번 영상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란가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에는 이 만년필 자체 잉크 자체에 관해서 영상 자료를 다 찾지도 못하였고 원래 저번 영상에서 이, 이 만년필과 함께 소개를 하려고 했지만 영상이 길어져서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좀 죄송하, 죄송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드네요 여기까지 파완이의 파비앙이었고요 네. 이만 모두 바이바이.